주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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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음.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가 음. 뱃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께 물으세요. 네. 그답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공예. 분너와 네. 욕은? 이딱 그만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아니, 그 근거를 그, 그, 그, 대야지, 근거를. 그, 그, 되게 심각한 문제가 거 아니에요? 전거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웃음> 해주세요. <해보자는 웃음> 우리 권지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아, 나는 우리 권 기자님이 이 미모도 미모지만 목소리 딱 방송 시작하고 마이크 딱 잡으면 와, 나 진짜 너무 목소리가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알면서도 음. 스피치 강사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좋으시다 목소리만 네. 좋다는 거 아니야? 목소리와 아, 또 스피치와 음. 아, 미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웃음> 음. 아니 근데 사실 <웃음> 목소리를 없대, 먹고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네. 어. 그쵸 네. 네. 라디오 방송 오래 해서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우리 밤에 여기 카메라 저기 조그만 거 하나만 켜놓고 네. 여기 이렇게 비춰주는 음악방송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갑자기 본인이 DJ를 하고 싶다는 아, 저는 거. 원래 꿈이 어. 라디오 방송 DJ였어요. 음악 아, DJ. 좋겠다. 음악방송. 그러면 여기서도 그 밤에 할때 여기서 잠깐 하시죠. 근데 음악을 틀면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 음악이나 틀 수가 없잖아. 아니, 네. 저는 음악 하잖아요. 네. 아무 음악 틀어도 돼요. 유튜브. 그만해서 저작권으로 걸리는 음악은 거의 없어요. 아, 유튜브에서 다 걸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지금 이제 음악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못 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음악을 틀어주면 특별히 그 음악을 가진 사람이 내가 요거 음악 트는 너무 무조건 어 계정을 삭제시켜 버릴 거야 네. 하는 정도가 아니면 음, 음. 일반 음악은요 음. 그 음원을 틀어서 라디오에 틀면 은 음. 그거에 대한 수익을 음. 분배해 주잖아요 음. 유튜브도 똑같이 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저작권 침해라고 음. 하는 거는 음. 저작권 위반하고 달라. 음. 위반은 심각한 거고 침해는 음. 음. 그냥 허가받지 않고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음.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원곡자에게도 원 보내고 음. 등록한 사람한테도 보낸다. 음. 이제 그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목사님 음. 혹시 네. 그 바티칸 사이트나 네. 그 카톨릭에서 그레고리안 성가 이건 그 저작권을 요구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아. 옛날 곡이라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아. 게 60년입니다. 아, 네. 그래서 60년이 넘은 곡은 저작권 주장을 못해요. 천주교에서 는 음악을 이렇게 틀으면 거기서 소송 걸지는 않을 거니까. <웃음> 천주교 음악? 그러니까 일반 음악 틀어도 괜찮아요. 저작권 침에 그 떠도.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없는데 왜냐면 작가들이 다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60년이 있냐면, 넘었으니까. 예. 연주 저작권이 있어요. 그렇지. 예. 실연권이라고 합니다. 예. 실연. 그게 좀 걸리긴 한데 해. 응. 잘리면 은 양희삼이 그랬어요. 그러고 양희삼 TV를 <웃음> <웃음> 터트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예. 예. 아니 대부분 네. 그거... 뭐 이런 거 가역을. 하고 싶어요. <웃음> 네. 네. 네, 네. 아니, 좋아요. 네아 좋아요. 아나 진짜 공기자님 너무 목소리가 좋아 가지고. 아, 뭐 어디 가서 맨날 막 고고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이런 거 말고 맞아, 맞아, 원래 우리... 저의 모습이. 그렇지. 우리 이미지 이미지 네. 셋이 필요해. 저는 공기자님 하면 전광훈 거의 가 가지고 이렇게 끌려나가는 그러니까요. 그 장면만 딱 생각이 안 나요. 예. 네. 너무 그게 이제 아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 그런 것만 생각... 처음에 그냥 <웃음> <웃음> 머리채 붙잡고 던져지고, 떨려가 던져지고 거예요. 머리채 각이 돼가지고 이지가 사실 않아. 그런 걸 대비해서 <웃음> 호시엔술도 배웠는데 아무 에도소용이 없고. <웃음> 네, 호시엔술의 기본은 힘. 힘이 없잖아. 졌자 <웃음> 오늘은 은우희정 교수님 오셨어요. 저희가 녹화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뭐 아까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저 때문입니다. 제가 갑자기 아 예, 그래서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네. 원래 없이 그냥, 네, 그런,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오. 오늘 그러더라고 요왜 오늘 개신교만 두 명이다. 발란스가 네, 네. 안든는아니 아, 기독교만. 어, 네. 그래서 그지 네. 기독교는 세 명이고 개신교는 두 명인 거지. 괜찮아요. <웃음> 기독교만 까면 되지. 이게 사회 구성 <웃음> 그 종교별 성비 그 비율로 따졌을 때개신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무래도그명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 천만 안 돼요. 응? 지금 개신교 600만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성당 미사 나오는 사람 100만도 안 돼요. 그래요?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 허수들이 논자, 너무 많아 나, 내가 많아야 되겠네. 무슨론자들이 쫙 늘어가지고. 무슨논자가 갈수록 많아지겠죠. 예. 음. 네. 그죠한 600만도 지금 채안 나오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뭐... 세요? 교회마다 세가지고 이렇게. 다 통계됩니다. 내는 통계 네. 전주교도.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그렇지 다 신천지 뭐 이런 게다 아,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 개신교 개리니까. 예, 개신교도, 신천지도 다 하나로 통치죠. 어... 통일교도 그래요? 다다 하나로 오, 통일교까지. 퉁쳐요. 통일교도 기록에 들어가죠. 네. 근데 그러면 개신교는 여러 종파 이단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인데 네, 네. 이 정도 줄었는데 천주교는 네. 종파 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천주교인데 네. 세례받은 우리 천주교 음. 신도도 육백만이 약간 음. 넘거든요. 음. 근데 실제 미사 나오는 사람 1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85% 이상이 성당하고 음. 좀 거리를 두고 살기 아니, 때문에 더 심각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성당은 일단 장사를 그렇게 세게 안 하시기 때문에 음. 먹게팅. 장사를 안 해도 <웃음> 응. 먹고 살수 어. 있다는 건 믿을 만한 재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동산이 아, 있더라. 추적할 수 없는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일일이 어떻게 음. 어. 드러나지 않는 수입을 갖고 음. 있는 분이 있고 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신부님들도 신방 가요? 신방 이제 옛날에는 갔는데 지금은 잘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신도들이 많이 이제 그 이렇게 직업이 다 있고 네, 특별히 그렇구나. 가난한 사람은 집에 낮에 음. 차야 있지도 않고 여러 음. 종류가 있어서 음.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병 문제도 있어서 사실 이제 거의 신방은 안 합니다. 그쵸.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데 누가 집 지키고 앉아있을까뭐 그러니까. 참고로 신방이라는 거는. 그 집을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뭐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하는 뭐 그걸 신방이라고 합니다 아, 가톨릭은 원래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음, 음. 이제 뭐 좋은 것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부잣집은 오래 앉아 있고 가난한 사람 집은 들렀다 나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막 얘기해 주셨는데 부잣집에는 꼭단임 목사님이 신방 가신다고 <웃음> 뭐라도 근데 천주교는 네. 이제 친부님이 부잣집 가난한 집다 똑같이 돌지만 네. 거기서 이제 친부님은 이제 똑같이 대하려고 애쓰지만 신도들은 그치. 또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응, 응, 응. 경제적으로 응.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말이 많고 응. 막 이러니까 개신교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해. 것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큼 <웃음> 먹는다. <웃음> 그러니까. 번만큼 먹는다. <웃음> <그치. 웃음> 음. 퍼센티지로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10%씩 따박따박 아니, 부가세도 그, 아니고 그, 아 11조? 음. 근데 그 11조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닌데 음. 그 오해는 하면 안 되는데 음. 물론 다르게 돌려서 애슈킹 하지 음, 그런데 자, 저 어렸을 때 맨날 내라 그러는데 뭐. 근데 여튼 음, 용돈에도 내라 그러는데. 교회는 개신교는 음. 그놈의 헌금 얘기를 한 주도 빼먹으면 뭐가 안 되나 봐. 헌금 헌금 노래를 부르잖아요. 맞아. 근데 가톨릭이나 신부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의 총 양을 보면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훨씬 많은 건 분명해요. 음. 음. 분명히 많고 이제 천주교 신도들은 개신교 성도들로 다 교회에 내는 도금, 돈이 좀 적은 건 분명해요. 음. 음. 그러나 또 최근에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또 음. 어, 일부 상류층들은 좀 내는 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50보 100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아니 목사들께서 성도에게 복줄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죠? <웃음> <웃음> 복받을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래서 헌금하라고. <웃음> 근데 헌금 헌금 하면, 그런 논리를 자꾸 펴주는. 헌금하면 복 받나? 음. 신앙 안에서 얘기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소위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큼 더큰 복이 있어요? 신앙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음. 근데 뭔 놈의 복을 그렇게 자꾸 노래를 부르냐고 그러니까 그, 그 복은 음. 현세에서 내가 이만큼 냈으니 기부엔테이크로 나한테도 뭔가 와야 되지 않냐 이거 하잖아 그죠? 아니 지금 네. 내가 당장 이번에 십일조 냈으니까 다음달에 월급이 오르든 사업소득이 오르든 그걸 지금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미 그걸 깔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죠 네. 이미 한국 교회는 네. 근데 예수는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쵸. 예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음.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죽기 전에 복을 받고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음. 확인되는 것처럼 얘기하는게좀 슬퍼요 네. 음. 우리의 살아 생전에 뭔가 그 리오드를 받는다는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청교도적인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예수하고 그거는? 관계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성서를 연구해 보면 전혀 그런가? 그런 말이 없었어요. 교도는 그런 걸 청교도는 아니, 아니니까요. 네. 청교도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 한국 교회는 미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복음. 네, 네 다복음인데 바다 네. 그게 청교도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네. 오히려 음. 그 오순절 운동이라도 해야 될까? 그것도 뭐예요? 네. 오순절 운동 옛날에 그 무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들어봤죠. 조영기 라인. 아. 조영기 한참 위의 선배라고 봐야지. 아. 무디가 그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해서 소위 말하는 부흥회를 음. 그 부흥회 유명한 완전 시작 음. 처음 시작은 아닌데 부흥회로 유명한 그래서 음. 지역 교회를 다, 지역을 다니면서 음. 천막 치고 이렇게 음.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주로 그런 거였죠. 그 제가 예전에 다큐를 하나 봤는데 그 이제 뭐그 이런 기성 종교들 다. 그 비판을 하는 그런 되게 웃기는 다큐가 네, 하나 있었어요 예, 예, 예. 거기 보면 한 자기가 예술라고 하는 멕시코 사람인가 하여튼 목사가 되게 잘 나가는 목사가 있어 근데 그 목사가 입고 있는 옷만 그러니까 양복이 뭐한 수천불 하고 신발만 해도 뭐 악어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내려준 거라고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비산식에 찰수 있다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헌금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음. 이렇게 찰수 있다 이 짓을 음. 지금 모르겠는데 한십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들이 아프리카에그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진짜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넘대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조용기 목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운동 말씀하신 네. 뭐, 네. 뭐였지 삼중복, 오중수복, 오중복음, 삼중복 그렇죠, 오중복. 뭐 그런 네. 것들을 했잖아요. 네. 뭐.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전쟁 이후에 그쵸, 예. 너무나도 뭐 병들고 가난하고 네. 힘든 사람들에게 좀 어떤 희망을 음. 주는 역할을 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시대 사람들의 그 필요에 이제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건 분명한데 그런 시대가 계속 지속되지도 않을 것뿐더러. 그, 그들이 그 말하는 주장은 예수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건 분명하니까요. 네, 오래 더... 같이 못할 이야기인 건 분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겠죠. 저 어렸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하니까 아 구원을 주나 보다. 음 구원. <웃음> 응, 구원. <웃음> 옛날에는 10원 내면 1원 거슬러지. 아, 그러니까 네. 어, 제가 신 오면서 공 기자님하고 통화를 했어공 기자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 공 기자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고 싶으신 하고 싶 말이 있어서 하시는 거 아니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웃음> 그러셔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응. 저 요즘에 교회를 다시 다니니까 네. 짜증이 늘었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웃음> 네. <웃음> 이 얘기 합시다. 우리 공 기자님이 왜 한국 교회에 본인은 희망을 줄수 없는가? 뭐 이제 거의 준 뭐랄까 하나님을 떠나실 수는 없겠지만 거의 교회를 버린 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 진배 없는 아니면 가긴 가요 가긴 가요? 네. <웃음> 나보다 가인, 낫네 가긴 가는데 <웃음> 월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저녁에 항상 토이 와요 네.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뭔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열이 바랄까 어쩌고 저쩌고 <웃음> 욕을 해 네. 욕은 안 했어요 음. 저주를 하더라고 내가 <웃음> 뭐지? <웃음> 아 너무 외국 지금 <웃음> 발언하고 계십니님저 시집가야 네. 되겠어요 그게 다니는 사람이 듣기 그, 그 방송 들을 수도 있어요 들으라고 하세요 들라고 사실 위장 결혼을 생각했거든요 왜? 아니 왜냐면 지금 저는 저희 엄마 이제 심기경호 차원에서 교회를 가는 게 있는데 네. 왜냐면 엄마가 이제 <웃음>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네, 이거에서 네, 네. 되게 위로를 받으세요 저랑 음, 같이 예배드리는 음. 거 그래서 이제 맨날 막 압수수색이다 뭐야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네, 네. 이제 엄마 신기경호 차원에서 음. 가는데 이제 저의 마음의 평화는 자꾸 사라지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네. 이제 희망이 어... 되지 않을까 해렇예 네, 그래서 위장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왜 그러다 위장을 왜붙여 아니 근데 일단 그... 집에 잘안 들어가는 마누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위장 결혼이라기보다 위장 결혼이 더급한거 아니세요? 네. 위장 결혼이라기보다 결혼을 하려고 교회를 가는 건 혹시 아니신가?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예. 저는 좀 죄송한 게 얘기인데... 목적을 바꿔보자. 응? 교회 아니 교회 성화로 가는 건 연애관 삼기란 건 아닌데 예. 저 교회 다니는 남성분들 보단 밖에 계신 남성분들이 <웃음> 좀더 멋있. 어자 <웃음> 이제 그거 그게 문제야. 예. 저도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그 컨텐츠가 있어요. 비종교인회담. 기독교인은 왜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지.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이제 바뀐 것 같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면 기독교 환자가 너무 많아. 저도 예전에는 꼭 신앙이 같아야지 결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을까봐 너무 걱정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죠. 네. 제가 제가 우리 시청자들 들으시면 좀의아 하고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네. 둘다 천주교 세례를 안 줬어요. 제가 진짜로요? 예. 네. 아니, 무슨 뭐 신학자가 어떻게 자녀들을 세례를 안 줘? 저 정말 안 줬어요. 그러면. 이유는 네. 너무 간단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신학교나 순영 갈까 두려워 가지고. <웃음> <웃음> 왜냐면 저처럼 우리 아들이 신학교 인생 너무 피곤할거 아니에요. 제가 네, 겪어 봤으니까. 그렇죠. 아. 예. 또 우리 딸이 순영 간다면 그 제가 싸들고 말려야지. 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예 신학교 순영 갈수 있는 그 조건을 아예 <웃음> 싹을 막을 전람 막을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웃음> 아니 사실 저희 이제 엄마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도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음. 특히 그 전광훈한테 제가 폭행당했을 때 네. 정말 어, 강단에서 대노하면서 대놓고 엄청 음. 전광훈을 비판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네. 근데 네. 그러기 쉽지 않은 거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 정말 굉장히 세게 어. 막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제가 자꾸 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음. 보내지도 않을 음. <웃음> 편지 <웃음> 메모하고. <웃음> 그러면 설교에서 큰 희망과 위로를 못 느끼셨다는 건가요? 전혀 못. <웃음> 그 이유가 뭐죠, 우리 목사님? 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설교에서 기쁨 위로를 못 느끼죠? 뭘 거창하게 얘기해요, 개소리를 아니까 그런 거지. <웃음>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판검사들, 네. 그러니까 법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상식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식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이게 목사나 종교인들도 비슷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기네 세계만 살고 자기네 울타리에만 사니까 네. 저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뭐 음. 택시 운전도 해보고 네. 누가 다들 해보고 목사가 그거 해봐야 음. 된다 네. 근데 뭐집좀 살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에서 받고 그러고 살았으니 음. 내가 힘든 음. 것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는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음. 하나 더 있습니다 음. 주로 음. 어 주로 이제 그런데 의사들 음.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 음. 심, 그 판사들 같은 음. 경우에 또 거기에 종교인들, 목사들 음.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음. 또 판사는 그 사람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걸 판사가 하잖아요. 음. 아,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사자 붙은 직업이라 이거구나. 예.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 아니라 자기들이 마치 신적인 음. 존재, 신적인 위치에 있다는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 그러잖아요. 성도들과 자기 다르잖아. 사람이 아니야 어찌 보면 자기는 음.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까지 있단 말이에요. 음. 실력도 없는데. 상식도 부족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이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힘든 거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을까 뭐그 중간 중간 사실은 좀 자꾸 이렇게 속에서 울컥울컥 하는 게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좋은 말씀인데 어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음. 튀르키에는 또 굉장히 뭐 이렇게 음. 후원하자고 하고 <웃음> 네. 근데 후원하자는 그 이유가 네. 그들이 사실은 뭐 테러리스트 집단 뭐 이슬람 무슬림 <웃음>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또 이태원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음. 기도 중에도 뭔가 나라가 지금 정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달라 이런 기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의 그런 모습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호 때도 되게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죠. 딱 세월호 네. 참사 나고 나서 그 주에 교회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교회마다 나오겠구나. 나갈 교회가 없다 지금. 예.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일반 신도들이 한 번씩 자기가 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하게 준비하게끔 해주면 안 되나? 큰일 나죠. 그래? 소위 말하는 강도권. 강도. 네. 도를 강, 강의한다 네. 갈때 강도권인데 강단에서 누군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들의 특권으로 여겨지고 그걸 권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히 대형교회들 주일 예배 설교는 부목사한테도 잘안 맡겨요. 그럼요. 예, 음. 네. 뭐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고 무슨 메신저처럼 권위를 음.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의사들 판사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뭐 2000년 전에는 그 말이 먹혔을지 모르겠는데 1000년 음. 전까지 먹혔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위에 있을 때는 목사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신부가 응? 이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장에 제도가 따라갔잖아요. 사회가 네. 따라갔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내려와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목사도 좀 배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 우식한 분은 뭘 가르친다고 그게 그래요. 건강한 거죠 음. 그런데 네. 지금 교회나 성당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할때 네. 민주적인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니까 러 민주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죠 왜냐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아니 그게 예를 들면 목사와 성도 신부와 네. 신도들끼리 네. 이렇게 네. 계급 구조가 아니고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목사나 신부가 민주주의를 배운 일이 없잖아요 신학교 때부터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대가 그렇게 우리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역할이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하고 그냥 실은 살짝 거짓말을 해도 무조건 그 사람을 살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 음.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보인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편으로는 목사 신부들이 현대민주주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성당으로 밀물듯 쏟아지는 사회민주주의 분위기가 이분들에 음. 굉장히 불편한고불 맞아, 인권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개개인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음. 그것보다 더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저는 그 기독교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야 깔아 그럼 싹 깔아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렇게 상정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요왜 문제. 교회에서 그렇게 신본주의를 떠들어대냐면 음. 신본주의, 신본주의, 신본주의하면서 신본주의인 교회의 음. 신을 대리하는 누구야? 음. 목사. 그렇죠. 그러니까 내말 들어. 음. <웃음> 결국 그러기 위해서 신본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논리에 가장 큰 작용하는 것이 음. 이른바 양과 목자의 비유예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 에 있잖아요. 음, 양과 목자. 음. 그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들었냐면 목자는 음. 목사 신부, 목사, 음. 양들은 개대진 신도, 성도 네. 이렇게 생각을 네. 서로 하거든요. 네. 교육을 배웠고 네. 하니까. 우리 예수를 대신하는 우리 목사 신부는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음. 너희 개돼지 같은 양들 같은 아래 거 무지랭이들은 무조건 말을 근데 예수가 음. 원래 그 비유를 들을 때는 네.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 내가 기르는 양이 보호하는 양이 음. 다른 도둑놈에 의해서 어, 도둑질 당하고 뺏기고 상처받는 걸 내가 목숨만 지켜서 막는다 하는 목, 목자를 말한 건데 아. 이게 어떻게 왔냐면 지금 음. 권력구조로 그냥 나에게 목숨을 다 의지하는 저처럼 어린 것들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음. 이제 이 비유가 그 당시는 음. 먹혔어요 예수 시절에 음. 왜? 그때는 전제주의가 있었으니까 음. 민주주의가 음. 없었잖아요. 음. 그렇죠. 음. 지금은 안 맞아 요 음. 이게. 네. 그러니까 목사 신부가 목자고 음. 신도 성도가 양이라는 표현 이제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는 음. 어, 목자는 예수 하나고 <웃음> 우리 목사 신부나 신도 성도가 똑같은 양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해서 교회에서 목양실 이런 거없애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 똑같이 다 양이에요. 음. 그 지금은 성사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음. 목사 신부가 그 목자 죽어로 음. 가면 안 되고 음. 네. 모두 다 우리가 예수 뱀다 양이다 음. 그런데 이게 한국에는 아직 이렇게 목사 신부들이 권력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권위가 예를 들면 기자들도 이전에는 자기가 활자를 통해서 내보내는 걸로 다 조작을 할수 있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있잖아요. 음. 이게 나오면서 우리 모두가 다 1인 언론이 되고 1인 미디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어 그런 시대로 계속 가고 있,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흐름으로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시대하고도 맞으려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들이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트주의는 망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깨어있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연대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목사도 그냥 한 사람의 시민이고 한 사람의 교인이고 그런 차원으로 자기 스스로가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교회가 문 닫을 일만 많아진다고 봐요 아니면 이상한 종교인들만 이상한 신앙인들만 만들어 놓든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카톨릭 교회에서 없애려고 애쓰는 게 뭐냐면 성직자 중심주의예요 이게 음. 성직자 중심주의는 악이다 죄다 독이다 이런 얘기를 막 그냥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신부들 이런 얘기를 성당에서 <웃음> 말안 하는 거예요 왜 영업에 방해되는 거예요 네. 전혀 말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교회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마케팅 방법을 바꿔야 된다 영업 전략을 <웃음> 바꿔야 된다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지금 우리가 뭐 내일도 전국에서 다 올라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음. 사실은 그 집회가 교회인 거예요 음.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네.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예. 주말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전국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음. 그 예배에 목사가 있어요? 아니면 그렇죠. 지도자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냥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양국사님 같은 분이 한 번씩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음. 똑같은 차원에서 네. 그 앉아계신 분들도 마이크 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얘기 듣고 그러면 우리가 듣고 아저 사람 저 메시지 좋다. 네. 저 얘기 참 잘한다. 이러고 끝나지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네. 세상이. 그리고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보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아.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아비가 되지 말라. 그런데 왜 그랬을까. 목사는 음.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 목사는 지도자여야 하고 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음. 품어야 하고 이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되지 말라고 그럼 뭘 가르친 거야? <웃음> 뭘 배운 거야? 아니, 실제로 예수 열두 제자가 예수에게 네. 질문을 해요 네. 선생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 가까이 있던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음. 여러분 다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음. 첫째,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음. 둘째는 이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여라. 두 개를 요구해요.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높은 사람 되면 안되고 어린아이처럼 낮은 사람이 되어라. 음. 두 번째는 이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목사 신부들은 나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대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벌써 아, 예수의 아,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선생이 되지 말라 요 지도자, 음. 아비, 선생인데 그러면 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선생은 뭐예요? 가르치려고 드는 게 선생이죠 음. 가르치는 게 선생이에요 가르치고 든다는 건좀 그렇고 가르치는 음. 게 선생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다 음. 가르치는 건 위에서 아래 학생들에게라면 그냥 똑같은 눈높이에서 음. 나는 이렇게 깨달았고 그치. 난 이런 음. 주님을 만났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음. 자기 걸 나누는 음. 거예요 음. 이래야 되는 거야. 오 음, 인정. 네. 음. 음.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가 되지 말고 아비가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음. 맞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음. 나누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좋은 말 그런데 나눌 걸 갖고 있지 않으면 뭘 나누죠? <웃음> 예를 들어 목사가 성서를 잘알으면 나눌 게 있잖아요. 뭘로 뭐 어떻게? 그러니까 국관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로만 털잖아. 네. 말도 안 되는 <웃음> 소리. 천광운지처럼. 어? 제가 뭐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아니면 경찰관까지도 일본 사법 경찰관들도 시험 칠 때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네. 그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법이잖아요. 네. 근데 법에 대해서 잘 몰라. 음. 그러니까 억지로 쓰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자기들이 위법한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도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제 사람이 사용하는 그 용어, 네. 말할 때 제처나 표정 음. 저는 되게 민감하게 보거든요. 음. 잘 캐치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아니 <웃음> 유난히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가르쳐라고 해서 직업을 보면 음, 목사. 그래 <웃음> 맞아요. 목사 투가 있어요. 진짜 목사들은 <웃음> 아. 가르치나봐 그렇게. <웃음> 저는요 진짜... 제주 공항에서 네. 이제 손님이 육지에서 오면 이제 1층에서 이제 바깥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분 보면 거의 직업을 맞춰요. 음. 근데 유난히 목사들은 거의 알아맞춰요. 딱 음, 표정에서 있어. 따라요. 그 분위기가. 싸가지 없게 됐어. 생기면 다 목사. <웃음> 하다 못해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웃음> 네.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혹시 예전에 어디 뭐 교회에서 중직이나 뭐 아, 아. 혹시 뭐 목사함수 받으셨어요? 음. 맞대. <웃음>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 기질 자체가 사람을 ESTJ, SJ가 들어가면 사람을 개과천선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SJ요? SJ들이 그래요. 음. SJ들이. SJ가 뭐 약자예요? MBTI MBTI 유형에서 그 카톨릭에서는 SJ 하면 예수의 신부들을 가리켜요. 아, 그래요? 소사이어티 오브 지저스. 그런데 SJ라고 붙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말을 좀 중간에 요 네, 네. 죄송한데 예수의 신부들은 전 세계적으로 신부 표시 로만 칼라를 안 해요. 어. 넥타이를 매요,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신도들하고 차별되는 복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음. 다짐을 해가지고 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분들 원래 신부는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인데 표시 옷으로 복장 표시를 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 그 크루즈 여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맨 첫날 네. 크루즈 여행하면 뭐 이태와 커피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첫날은 이야기가 잘 된대요 사람들하고 막 처음에 아. 모여가지고 음. 둘째 날부터 이야기가 안 된대요 왜? 음. 직업을 밝혀버렸거든 아... 처음에 직업을 안밝히 때는 말이 막 서로 되는데 네네네. 그 말하다가 을 이제 자기 직업 밝히 신분 밝히잖아요 두 번째 날부터는 대화가 안되그 <웃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바뀌고 그러니까 하, 모르겠어요 지금도 다른 분들이 저를 알면 아는 분들이 약간 꼰대처럼 가르치려고 한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거 거의 안 보여요 그, 목사로는 안 보여요? <웃음> 그래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는 안 보여 진짜, <웃음> 진짜. <웃음> 근데 남미에도 남미에도 수녀들이 네. 수녀복 안 입고 어. 일반 평범한 옷을 입는 수녀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 음. 복장으로 사람들을 거리를 주면 안 되겠다해서 스스로 그렇게 해요 음.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음. 우리 한국 목사 신부 수녀들도 음. 이런 면에서 많이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에서 무슨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수들,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락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그 신부하고 목사를 비교를 해요. 네. 비, 서로 비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수를 보면 화려한 복장이 있고 무대, 네. 무대 복장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하는 역할도 하고 아, 저 사람 연예인이야 이런 거를 주는 이미지를 주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특별한 사람의 맞아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강대상도 올리고, 저 위에 앉아가지고 응? 뒤에서 이 백조명도 박소고 근데 이제 저도 교회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양복도 잘안 입고 요 옛날에도. 심지어 뭐, 가운 입고 이러는 건 진짜 너무 질색팔색이었어요. 그리고 어, 그니까 그때는 해, 장례식 때. 장례식 때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석하신 분들이 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걸 위해서 장례식 때는 그 군대 제대할 때, 제, 군대에서 공군 군목했는데 클러즈 셔츠를 줘요, 저희도. 십자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때는 장례식 때는 그걸 가끔씩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진짜 이게뭐 가운을 입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뭔가 난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하는 그 자체. 난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지 몰라. 전 대학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렇게 그런 걸 싫어하고 네. 방골 기질이 강해서. 그래, 사실은. 네, 그죠 음. 약간 그런 게 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직업 종교인들이 이게 직업 종교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을 주례를 선다거나 장례식 뭐 이렇게 집도를 한다거나 이런 공적인 업무에 일상 생활에서는 음. 그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복장 이런 건좀 삼가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뭐 저는 좋겠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들 교복 입히는 것처럼. 교복 입고 나쁜 짓 못하잖아. 하기 힘들잖아요. <웃음> 복장 제한을 해놓은 거 나쁜 짓 하려면 그 벗고 가서 하겠지. <웃음> <웃음> 아니 몸에 딱꾸면은 <웃음> 아니 예를 들면 골프장 갈때 스님들, 스님 옷 입고 하시지 왜꼭 그걸 티셔츠 입고 그, 그래요. 그 뭐였지, 쪽팔리니까 뭐였지? 감춘 거잖아요. 아 그럴 그러네. 때도 그럴 스님 입고 감춰, 하시지. 머리는 감출 수가 아, 없죠. 아뭐뭐 모자 뭐, 뭐 수가죠 뭐 근데 잘 안쓰게 다 하고 하시지. 나쁜 일을 할 때도 좀입고 아니 근데 승복을 입고 골프를 치면 스윙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 절적거리지. <웃음> 음. 오늘... 그리고 잠깐만. 네. 저그 얘기 꼭한번 해보고 싶은데 MBTI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하는 그 하는 거랑 똑같이 봐요. 음. 그러니까 MBTI 재밌잖아요. 그, 그 사람 캐릭터도 맞추는 것 같고. m b t i 사람 이제 서, 성향을 성격 유형 분석을 네. 하는 건데요 그거 갖다 이제 예전에 는혈액형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저희 때는 근데 그 지금 뭐 MBTI라고 좀 고급지고 좀더 분류가 세분화가 돼 있는 그런 거를 쓰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네. 사람 어떤 유형에 갖춰 가둬놓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은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자기가 그걸 스스로 강화하는 성향의 성향도 있죠. 예. 제가 MBTI 중국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 뭔 자격증이 있대? 왜냐면 자격증을 만들어야 장사가 되잖아요. <웃음> 그리고 그 MBTI가 지금에서나 이렇게 그렇지. 드론지 한국의 드론지가 꽤 오래됐고 저는 이제 공군 군목을 군년했잖아요 군목의 역할 중에 하나가 상담이에요. 예, 그래서 상담 상담 같은 걸 계속 배워. 그러면서 우리가 초급 중국까지 배웠는데 MBTI가 뭐냐면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인간의 유형을 유형 이런 유형이 있더라 마이어 브릭스는 엄마하고 딸이에요 엄마하고 딸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왜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네 가지의 기준을 나누어서 그걸로 이제 사람을 네 가지니까 사사 십육해서 16 열여섯 가지의 기질이 나오거든요. 그데 그, 이제 그그 그 사람들 만든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요 네, 그럴 줄 음. 알았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항상 분류를 해요. 그렇지. 분류를 예. 해서 어느 집단에 넣기를 되게 좋아해. 음. 그래서 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열여섯 가지가 나온다고 해도 사람이 딱요 유형에 속하거나 저 유형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데 이제 대부분 묶던 거려서 그냥 저 사람은 저런 그, 사람이야라고. 거기서도 말하는 네. 게다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음. 성향을,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음. 이렇게 보는 이럴 거지. 가능성이 높다. 네, 강향, 그러니까 성향이 강하다. 이게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를 대면해서 그 사람을 분석해야 될 사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답을 줘야 되는 직업, 직업에서는 유용할 수 있어. 네. 근데 이렇게 일반까지 와서 어떤 신념처럼 굳어져 그렇죠. 버리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게저사람은 네. 쉽게 네. 규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조심히 그러니까 건 조심해야. 그 이제 실은 세상에 모든 것이 100%는 없잖아요. 100%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를 이해하고 제 아내를 이해하는 데서 정말 이해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아저 사람이 저런 성향이 있어서 그러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되어 쉽게 그러니까 저는 mbti 공부를 중국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감독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이 중국으로 가면 은 뭐냐면 한 성향에서도 한 기질, 한 예를 들어서 외향 안에서도 외향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향이냐 내향이냐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그두 가지 성품이 다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보완을 하기는 하는데 또뭐 저는 제가 도움을 좀 받은 사람으로서 저를 이해하는데, 어, 저도 진짜 옛날에는 진짜 성격이 강했죠. 예, 저는 뭐나 때문에 나 때문에 뭐 우리 동아리 같이 밴드 음악하는데 건반하는 친구가 나 때문에 나가겠다고 뭐안 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아까 이제 공 기자님이 얘기했지만 시간 약속 지키는 걸 엄청 시, 어기는 거 엄청 여긴 는거 싫어해서 한 시간씩 느껴고 그랬다고 다 나와 있는데 밴드는 복다한 자리 밖에 없잖아요 합창단하고 달라 근데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느껴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난 그때 당시만으로 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 약속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해하게 됐죠 사람에 대해서 예. 그런 이제 MBTI든 뭐 또는 각종 다른 도구든지간에 사람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뭐 심리학에서 개발한 각종 수치와 장치가 있겠지만 저는 신학자로서 생각하면. 인간 하나하나를 신비로 보고 그 사람의 고유성을 가장 존중하는 의미로 보면 이런 스타일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관심이 많아서 저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네.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테스트도 보고 그쵸, 뭐, MBTI도 보고 막 같이, 우울지 뭐 있죠? 예, 같이 이제 혼합해서도 보고 막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음. 근데 그, 그 유형대로 하자면 우울이 강한. 자꾸 단지 걸고, 그렇죠. 이게 예, 리스크 박 감지하고. <웃음> 아니. 그리고 네, 전형적인 피야 여기는. 네. 전형적인 피. 어, 그렇죠. 즉흥적이고. 에. 네. 그리고 뭐 계획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서 계획이 나오고. 네, 뭐 <웃음> 네.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저는 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획, 내가 이제 이게 얘기 안돼 있으면 얼마나 저 사람이 당황스러울까 싶어서 다닥 정리를 다 해준다곤 예?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던져줘요. 그러면 그 감독님 같은 스타일은 내가 편할 거야 엄청 뭐 하나 한다면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던져주거든 그게 그게, 그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좀 뭐하다. 그런데 예수가 그 만난 사람들을 경우를 쭉 보면 뭐그 당시는 물론 심리학이 지금처럼 학문적으로 발전안 했겠지만요 근데 예수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 묘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꼭 예수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음. 제가 당신에게 뭘 해주시길 그렇죠. 원하십니까 어, 그렇죠. 꼭 물어봐요 예. 왜냐하면 예수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상대방을 한 고유성으로 한 신비로 본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예수가 예를 들어 MBTI 딱 보고 어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일 것이다. 이거 보나마나 내가 이렇게 대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간게 아니고 네. 그분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나는 당신을 잘 모르니까 네. 당신 속마음을 좀 말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래요.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통. 되게 분명... 인격적이고 네. 인권을 중시하셨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분명한 건. 거... 인권을... 그러니까 분명한 건 교회니까. 규정을 하고 너는 이틀 안에 있어 음. 그리고 너는 이틀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규정은 되게 위험한 거죠 음. 대신 이것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음. 저는 감독님이 그쵸, 뭐, 음, 감독님이, 그 네,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봐요. 지난번 우리 화요일날 방송할 때도 네. 내가 두주 전에 우리 방송한다고 얘기했거든 네. 근데 하는 줄 몰라. 까먹었지. 그러니까, 까먹고, <웃음>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어. 그 가, 저기, 출연하셔야 될 분한테. <웃음> 예, 예. 우리 실장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 아, 목사님, 오늘 방송해요? <웃음> 이런단 말이야, 실장님이. 예. 근데 나는, 음, 감독님은 피니까. 내가 볼땐피 같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 나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해하는 도구를 우리가 안경이라고 비유하면 음. 제가 어떤 안경을 쓰면 그 안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도구를 내가 갖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안경이 나를 억죄어 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모든 그 파악하는 도구가 상대방을 이렇게 파악하는 도움도 되지만 내 자신을 얽어매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어 근데 있을까요? 이거 자체도 기질이에요. 이거 자체도 저는 SJ 유형인, 유형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늘 분석하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써먹을까 그렇죠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이게 네. 중요하고 네. 아주 현실적인, 뭐, 현실적인 게 중요한데 저는 뭐 INTP인가 뭐 그, 그런 거 나오던데 네, 잘모르겠고 아인... 아무튼 그 음. INTP 나래한 사람입니다 <웃음> 네. 그게 이게 사진작가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보통 상업작가들이 뭘 하냐면 만약 이런 데 왔어, 여기서 자기 사진을 몇번 찍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와서 껴맞춰요. 그쵸? 여기가 예쁘게 나와. 예, 예, 예. 여기 예쁘게 나오니까 신랑 신부든 뭐 누구든 간에 모델이든 세워놓고 여기서 찍어. 음. 그렇게 찍어요. 그럼 그렇게 찍은 사진들은 누굴 찍어도 똑같아. 그렇죠. 비슷비슷한 사진이 쭉 나오는 거야. 자기. 내가 이래... 그렇게 찍어, ESJ들은 어. 항상 그렇게 해줘야 돼. 네. 아니, 레파토리가 아니... 있어, 머릿속에. 음. 네. <웃음> 왜? 아니 MBTI나 이런 거안 믿겠다고 요 하셔놓고는 예전에 저희가 네. 사진 본인이 사진만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할수 있대요 어,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제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들 찍는데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을 몇개 만들어놓고 이제 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 실제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아니 사람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쌍둥이 네. 빼고는 근데 네. 내가 매번 만나는 사람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야 음. 근데 그 사람을 봐야 된단 말이야 음. 어? 저 사람은 지금 어? 양 목사님 왔는데 그러니까 눈두덩이가 눈 반짝거려 보니까 뭐 붙였어 네, 뭐가 뭐나 짰나 봐 음. <웃음> 저런 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이미지가 좋겠구나 그걸 자기 작가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아 목사니까 이런 이미지가 좋겠구나 아니 목사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 봐도 되고 그거를 사진작가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사진작가예요 네. 그냥 카메라 들고 카메라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음. 그건 카메라 기사고 그 해석을 네, 하는데 네. 그 사람을 안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음. 저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의 직업을 알아야 되고, 음.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잡는 게 사진작가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근데 보통 사진작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안 하거든. 음. 귀찮으니까. 근데 그게 사진작가만 그런 게 아니고, 어. 모든 영역에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목사들은 사람한테 관심 있나? 음.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대가리수그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보고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목사들만 그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전 영역에 그 소위 말하는 직업 의식이 없어요. 아, 그 제가 압수수색 영장 얘기하셨잖아. 판사가 세상에 자기가 지가 써준 지가 내준 압수수색 영장인데 몇 개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거를 보려 봐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애시당초. 우리 교육이 문제인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 제가 이제 뭐 나중에 3월달쯤 되면 사진 강의를 가끔 한다고 치면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오는게 그런거죠 아 카메라 조작 어떻게 하면은 사진이 예쁘게 나오나 네. 그걸 내가 뭐하러 가르쳐 그냥 찍으면 되는데 그죠 제가, 제가 알려줄거는 뭘 볼거냐 음. 누군가 사람을 찍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를 그게 사진을 배우는 건데 너무 작가스럽지 않아? 어? 너무 아니야. 작가스럽지 않아요? 아니 그게 그게 중심이고 <웃음> 근데 그것도 차도 네. 사람에 따라 다르다니까? 아니 어떤, 그게, 그게 사람... 다를 수가 있는 아니야? 말 그대로 음. 지금 우리 종교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아 사람마다 따라 다르니까 나는 교회 가는데 내가 연애, 연애할 연애 대상을 찾으려고 가는 사람 음. 내가 사업하려고 가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그사람은다 인정을 해줘야지 네. 근데 그거는 본질하고 벗어나는 거죠. 어,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그 부분은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거,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거의 의미, 영상을 찍는다는 거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거기서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는 있지. 네. 근데 애시당초 그런 목적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은 네. 지금 달라져 있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네. 지금 저는 <웃음>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신학도 그렇거든요. 네. 제가 신학을 쭉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신학 공부를 왜 했지? 칼빈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계속 그런 이야기 무슨 뭐신뭐 뭐 너무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 너무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세상은 무엇이고 이게 본질인데 본질은 사라지고 막그 지식들이. 하, 뭐 신학 공부란 지식들만 막 채워져 있어 그래서 이게 뭐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 비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그왜 신학 공부를 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단순해지는 거야 너무 단순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더 정리가 되더라고 이게 진짜 자기 실력일 텐데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 머릿 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 잡다한 지식일 뿐이에요. 그거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아웃풋으로 나오지 않는 정리되어 나오지 않는 아웃풋. 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근수 선생님, 와 소장님 진짜 최고의 학잘안 들려. 제가 그게 대가. 좀 얘기해봐. 내가 내가 내가 대가, 그게 대가스라고. 아니고 <웃음> 어,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신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유명한 교수 유명한 신학자를 알고 싶은 마음막 생기잖아요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해보니까 예술을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학자들 뭐 현대 뭐 흐름 이건 둘째 셋째 치고 성서에 나온 예술을 아는 게 가장 (1번으로) 중요한 거같아요 네. 그걸 네. 알면 기타 등등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글로 돌아가야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고 신학자가 무슨 말 했는지 배우는 이유도 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응. 예를 들 아까 MBTI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MBTI를 모르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MBTI보다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웃음> 그렇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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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타카오톡에서 엘레우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